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폰 자랑 영상입니다 이번엔 국내 맥시스 타이어 수입사인 하이랜드 스포츠에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은 거고 제품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내용도 크게 제약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광고 표기도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좀 실사용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제품은 하이로드 튜블러 25C 제품인데요 맥시스에서는 로드타이어를 그래블타이어인 리퓨즈랑 벨로시타 트레이닝타이어는 퍼슈어 퍼포먼스는 하이로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오늘은 하이로드를 볼 거니까 옵션을 좀더 자세히 보자면 하이로드는 클린처와 170g의 경량 버전인 SL 튜블러, 튜블리스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옵션에 사이즈도 각각 나옵니다 저야 당연히 튜블러를 써야 하니까 튜블러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로드 제품 페이지를 보면 은 뭐 여느 타이어 회사처럼 비슷한 문구들을 여전히 보이죠 펑크가 어쩌고 타이어가 저쩌고 프로팀이 열시고 근데 이 170tpi 라는 문구는 좀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광고 문구겠거니 하고서 그냥 일단은 사서 썼죠 그냥 처음에 제품을 받자마자 뭐 뒷타이어가 이미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뒤타이어를 교환을 했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야간 라이딩이 잡혀서 로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자출을 10km 정도 하는데요. 1km도 못 가서 좀놀랬습니다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 170dpi를 강조했는지 알겠네 싶었어요. 타이어가 정말 소프트해서 승차감 차이가 쉽게 체감되더라고요. 이그 정도가 첫인상이고 실제로 라이딩을 해봤을 때는 처음엔 접지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전에1 2 0 초반의 공기압 세팅을 130 초반으로 바꾸는게 좀더익숙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차감과 접지력은 여전히 훌륭하고요 조금 더 타면서 적응하니까는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내구성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특히 승차감이 좋은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전에도 제가 로드레이싱의 승차감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전에는 내구성 때문에 컨티넨탈을 고수해서 이제 승차감의 차이가 더 많이 체감되는 걸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압 세팅을 130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뒷바퀴가 들어올려지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기존의 컨티넨탈 쪽에는 속도가 좀 붙은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범핑이나 다른 뭐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뒷바퀴가 부딪히면서 튀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아내 면서 타야지만 됐는데 컨티넨탈에서 맥시스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 타이어 콤파운드 자체가 소프트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 날짜 기준 어제로 이제 가평 옹곡에 코스를 다녀왔는데 뭐이 코스를 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운힐이 좀 위험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번에 이제 타이어로 바꾸고 나니까 코너링에서 접지가 많이 확보가 돼서 평소보다는 확실히 더 신뢰성을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누가 로드 타이어를 물어볼 때뭐싼걸 찾는 게 아니라면 전 하이로드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당분간 새로운 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것만 쓸것 같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선점 효과를 보고 있는 브랜드들을 타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원도 써봤고 코르사도 써봤고 뭐 컴페티션이나 스프린터 같은 타이어들도 다 써봤지만 그런 타이어들을 써본 입장에서 맥시스 타이어를 써보고 느낀 점은 이전 타이어들은 이미 이제 낡은 게 아닌가 물론 뭐 튜블러 자체가 낡은 거는 무시 못 하겠죠 이쯤에서도 할 말은 없는데 영상이 좀 짧아서 튜블러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엑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브랜드 인지도 대비 국내에서는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엑시스 타이어는 대만 회사고요 자전거뿐 아니라 자동차 등 웬만한 타이어는 사면 안됩니다. 뭐 브랜드 탄생 배경 같은 건 관심 없으니 아무 잊겨서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이언트 로고가 붙어서서 나오는 타이어들은 다 맥시스 OEM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부터 한두 번쯤 들어본 익숙한 브랜드고요. 로드를 타면서부터는 MTB에서 아주 쉽게 볼수 있는 브랜드가 됐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제가 패덤을 사서 순정으로 장착되어있던 맥시스 타이어가 제가 처음 경험해 본맥시스 타이어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알아보니 국내에서는 토픽과 아소스로 유명한 하이랜드 스포츠가 유통하고 있어서 한번 더실력가 갖고 뭐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m t b 타이어는 모델만 10가지가 넘는데도 각 모델별로 사이즈는 당연하고 펑크쉴드, tpi, 콤파운드 옵션까지 다양하다 보니 인기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하나의 옵션이 20개 이상인 것도 있습니다. 장르도 오프로드 타이어는 물론 BMX, 로드, 핫바이크등 구분 없이 다유통하더라고요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팬덤에 있던 순정 타이어는 아주 기본 옵션에소비자가격 63,000원짜리 타이어더라고요뭐 150만원이라는 출고가격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감사하지만 호기심과 욕심이 발동해서 TPI나 컴파운드가 더 좋은 83,000원짜리의 옵션의 타이어로 바꾸고 산에 가보니 차이가 체감되더라고요 그전에 어떤 외국 유튜버가 MTB 타이어는 맥시스 3C 맥스테라 미만 잡이라고 했던게 떠오르면서 어느정도 공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BMX랑 로드도 바꾸게 되었고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없이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혼자 떠들다보니 타이어 상착이 다 됐네요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이나 영상외에 자전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홈미케닉 에이코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